2021년 창업지원 통합공고가 나왔습니다.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4.6% 증가한 1조 5179억원입니다. 어, 사업 유형별로 보면 은 사업화랑 시설보육, 멘토링 컨설팅, 창업교육, 행사 네트워크, R&D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업화 분야와 R&D 분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청대상은 세부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 창업자 등을 구분하는데 창업자도 3년이내, 7년이내 이렇게 나눠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하라는 당구장 표시도 나와 있네요. 기타 뭐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개별 공고할 예정이오니 K스타트업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라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제 정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 K스타트업 및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창업 관련 창업진흥원 사이트 아니면은 서울산업진흥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자체나 창업 관련된 사이트를 막 훑어보는데 그냥 K스타트업 하나 하나 붙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그동안 2020년도까지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지역 지자체 권은 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1년도부터는 강역 지자체 사업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어, 참여기간 대상 사업이 크게 예, 증가했습니다. 뭐 금액 자체는 4.6%지만 이 대상 사업이 늘어난 것은 지자체 사업이 많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형별 현황인데 뭐 저희가 봤을 때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죠.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어, 가기부나 산업부, 뭐 환경부 사업을 할수 있지만 보통 저희같이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은 중소벤처기업부 문턱이 가장 낮습니다. 어, 지자체 사업 811억 수준인데 실제적으로 지자체에 사는 사업, 중앙정부 말고도 어, 관련 지자체의 진흥원이 있고 또 테크노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사업들 하셔도 어 충분히 이 예산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지역 지원 유형별 현황인데요 어 사업화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1등 사업화가 57.6% r&d가 27.7%인데 사업화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이걸 갖고선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거고요 이 사업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상용화되고 상용화된 게 시장에서 통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 R&D 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R&D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이상 는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하죠. 여기서 저희가 봐야 할 것은 28번부터 볼수 있는데요. 20, 28번, 제도전 어, 성공 패키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성실 실패, 예비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및 교육 멘토리 등을 패키지식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 및 재창업 성공률 제고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폐업을 했죠. 네, 이쪽 관련된 제도적 성공 패키지도 경쟁이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창업 성공 패키지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와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인데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창업 사관학교가 있어요 청년창사관학교각 어, 지자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 안산에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유망 아이템하면 최대 어, 3억 원까지 어, 지원됐는데 올해는 얼마가 나올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968억 정도 되네요. 가장 노려볼 만한 사업이죠. 차,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도 있습니다. 제품 만드는 거 보면은. 대중견 기업의 수요 소재 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 육성인데, 업력이 7년 이내야 여 돼요. 그러니까 7년 이상 된 업체들은 지원을 못 합니다. 어, 저희 회사도 7년이 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을 못 합니다. 음, 저는 37번 해볼만 할것 같아요. 네, 창업도약 백진인데, 창업도약 3년에서 7년 이내의 회사죠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성과창출 및 사업 모델 개선, 사업 아이템 고도화인데, 이 관련된 사업들이 아마 3년, 7년차 베스밸리에 있는 업체들이 노려볼 만한 사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1020억까지 된거죠. 보면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투자는 많이 합니다.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하지만 업력 3년 이내인데 여기서는 큰 비용을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바로 다음 사업에 이렇게 연계돼서 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초기 창업패키지나 예비창업패키지 같은 경우는 큰 비용을 주진 않습니다. 대신에 스타트업 처음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통용되는지 체크할 때는 이 사업을 하는데 추천하는 것은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서 더 발전해가지고는 이 사업 통화에서 뭐지능원이나 아니면 대학교 산학협력단 통해서 있다가 한 3년 지나고 나서는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뭐 지자체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자체 그 진흥원이나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찾아보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많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심사를 하거나 어, 창업 관련해서 어, 멘토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 선정되냐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도 써보시고 자금 계획도 좀잘 잡으신 분들 그리고 이 아이돌 갖고서는 여러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콜라보 될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이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사업 어려워 보인다. 근데 막상 해보신 분들은 이 사업으로만으로 충분히 이제 다른 사업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북부 경기문화창조업 운영, 판교 경기문화창조업 운영이 있는데 공공시설을 통해서 내 제품,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보는 상태에서 입주하시면은 지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내가 창업했어요. 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특허 같은 거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만약에 특허가 있으면은 기술보증 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어 벤처기업 등록이 됩니다. 그 벤처기업 등록된 걸 갖고 본인들에 맞는 업종에 맞춰서 지원을 해서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하셔서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뭐 반려동물 사업 관련. 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업들 중에 당연히 고령화 관련된 사업도 있겠죠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사업을 상당히 못했죠 그러면은 교육에 대한 그 수요들도 있는데 다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R&D 사업 같은 경우는 과기부, 뭐 중기부에서도 보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은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 개발사업 뭐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바이오스 투자 인프라 연계형 이것도 크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런 사업 통해서 사실 이런 사업들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투자 인프라 연계형 같은 경우는 투자, 잠재력 있는 기술들이 빠른 상용화 촉진해서 2차, 3차 투자를 받는 건데 그런 사업들, 스타트업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교육 통해서 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뭐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사는 건데 이런 건말 그대로 점포를 경영해서 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이런 사업 통해서 게 시장에 많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도 이 관련된 거라 연계가 됐었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한 4년째, 3년째 됐죠. 3년째 된 사업인데 메이커에 관련된 있는 분들, 저도 여기에 많이 관여했었지만 이 사업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부년 비주쿠른 하고 연결돼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2021년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사업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들은 책으로 주고요. 책으로 준 다음에 관련 담당자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사업을 쓰다 보면은 매년 이런 사업이 나올 거다라고 유추하고 그 관련된 사업들을 미리 작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작성해놓고 사업의 취지가 바뀌면 그 취지에 맞춰 다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 그리고 발표하는 연습 한 15분 정도 발표 잘하면은 정부 과제 선정하고 그 선정을 통해서 내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링크나 이런 게 나오면 하단에다가 같이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